하하하하하 <웃음> 아아 아아 아아아 또졌어 나이스 아 또졌어 야넌한 어? 번에 못이냐아 진짜 짜증나 재미없다 너무 못해서 야넌밥 먹고 무게만 하냐? 어? 밥 먹고 이거면 안 해도 넌 이길 수 있어 와 진짜 짜증나 람벤전 게임 좀 한다고 아우 야너 태권도 봐야겠아그래나 다음에 또 도전한다 다음에 꼭 이겨주겠어 그래 언제든 덤벼라 응, 코를 눌러줘야지 아 무게 한 번이라도 이겼으면 좋겠다 질정도로 못하나보지? 어 박세인 그래도 나 기본 100은 가거든? 100은 당연히 가는거지 너는 최고기록 몇인데? 나? 최고기록한 정도 되나? 4500에 에 거짓말 하네 거짓말이라니 진짜거든 에에에 보여주마 보여주마 최고 그룹 보여주마 보여주마 나 핸드폰 바꿔서 여기서 안 나와 <웃음> 치, 괜히 못하니까 안 보여주는 거지 무슨 소리 덤벼 무안에게다 그래 덤벼라 이 게임에서 누가 이길지 오키님들도 맞춰보세요. 당연히 내가 이기지. 무슨 소리? 당연히 <웃음> 내가 이긴다고 할 거야. 누가 이기는지 해봐야 알지. 다섯 판 먼저 이기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그래, 다섯 판. 한다 준비, 시작! 아! 헤이. 잉아 야, 뭐냐? 4,500이라면 실수한 거지? 다시 해. 그래, 다시 하자. 이게 실력이야! 그래! 덤별하다 진짜 한다! 처음부터 진짜로 할 것이 싱겁게! 아하하, 이겼다! 이겼다! 이겼다! 이겼스! 응. <웃음> 우와! 봤지! 바로 시작한다! 꼭! 집중해야 돼! 집중! 안 돼! 치면 안 돼! <웃음> 우와! 지 위기의 상황에서도 일정내는 이게 진짜 실력이라고 오, 마지막이다 여러분 좋아요를 눌러서 저를 응원해주세요 오키님들의 응원이 필요해요 아 제발 집중! 어... 아, 뭐야 졌잖아 아+ 아+ 아+ 아+ 겼다 이겼다 아+ 아+ 아+ 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지단 말도 안 돼. 말이 왜안 돼? 말이 돼. 야 오비키, 너 대결 한번더 해. 한번 더? 그래, 얼마든지. 근데 나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어? 그럼 들어가서 대결해. 집에서도 할수 있잖아. 그래, 한번 하자. 코를 눌러주지. 키, 키, 키, 키, 키, 오비키. 이번엔 뭐 걸고 해. 뭘 걸어? 진 사람이 진 사람이 이긴 사람한테 언니라고 하기 언니라고 하라고? 그래! 하루 동안 언니라고 하기 아... 음, 그래! 덤벼라! 그 제안 좋네! 너 10분 뒤에 딱 들어와 카톡 익십하지 마라 아 알겠어 알겠어 들어갈게 너 피할 생각 하지마 나 그렇게 스포츠맨십 없지 않아 너나 결과에 승복해라 알겠냐? 당연하지! 너가 나한테 언니라고 부르게 될 거니까 하하하, 동생 하나 생겼네 오비키 꼭기겨서 코를 눌러줄 거야 아, 이제 곧 게임이 시작되겠다 아까 보니까 박스인좀 못하는 거 같아 키키 오비키 연습해야지 이번에 꼭 이겨야 되는데 이번에 치면 안 되는데 어? 어? 남반장? 야! 남반장! 남반장! 너 이리 와봐 뭐 어, 박수인? 나 어, 박수인 너 거기서 뭐하냐? 너 무안에게 난 잘하지? 너? 그냥 기본은 하지. 왜? 내가 지금 사촌동생이랑 게임할 거거든? 우원에게 다. 너가 대신해서 이겨줘라. 아... 대신해달라고? 내가? 어, 이딸기말랑이 줄게. 오, 뭐야? 신상이야? 아, 어, 좋다. 그래, 해줄게. 재밌겠다. 어 오, 예스. 꼭 이겨야 돼. 내 목숨이 걸려있다고. 아, 목숨까지 건 게임이야? 근데 상대가 좀 해? 어떻게? 상대는 잘 못해 그냥 너 하던 대로 하면 게임 끝이야 아 그래 그럼 그래. 어? 여기 들어왔다 자오 어, 그래 아. 어, 오바키랑 캐릭터가 똑같네 <웃음> 준비 시작 눌러 시작 오 어, 그래 휴 시작한다 덤벼라 박세인 빨리 가. 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웃음> 간단하네. 야, 너 그거 말랑이 준거 잊지 마라. 됐다 물론이지. 이기기만 해. 아, 아 이번에 이겨야 되는데 다섯 판 중에 세판 이겨야 돼. 알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한명 생기겠네? 아 진짜 언니는 안 되는데 제발! 제발 내 손가락을 실수하지 마내 목숨이 걸려있다고 어? 제발! 야 재밌다 이기니까 재밌다 이기니까 나도 재밌다 아, 마지막이야 마지막! 하나님 저 제발 이기게 해주세요 저 이번에 지면 박스인한테 진짜 언니라고 불러야 된단 말이에요 제발요! 다섯 판 중에 세판 먼저 이기는 사람이랬지. 어, 이번 판 이기면 이 말랑이 너 거야. 그래, 마지막 판이다. 아 제발 이기게 해주세요. <웃음> 예, yeah, 이겼다. 남반장 <웃음> 너무 잘했어. 이말랑이 네 거야. y yes. e <웃음> 아, 지단이 말도안다 아, 박수인 왜 이렇게 잘해진 거야, 박수인? 이제 박수인이 언니라니. 아, 나 망했다, 망했다, 망했어. 아, 넌 이제부터 24시간 동안 나한테 언니라고 해야 된다. <웃음> 대 성공 구원의 계단 이기기 대